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기영화를 누리고 싶은 나름 요리 유튜버 진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본가에서 쓰던 오븐을 가져오게 돼서 소금빵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븐은 핑계고 며칠전 먹었던 소금빵과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게 돼서 소금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는 강력분 400, 박력분 100, 쌀가루 30, 소금 10, 설탕 30, 이스트 6, 물 330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쌀가루 자리에 탈지 분유가 들어가지만 저는 우유향보다 조금 더 바삭한 빵을 만들기 위해 쌀가루를 이용했습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 40도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40도는 뜨거운 물일지 모르지만 반죽을 할때는 적당한 온도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물을 넣고 나서 주걱으로 적당히 섞어준 뒤 손으로 잘 치대주어야 글루텐 구조가 잘 잡히게 됩니다 글루텐은 건물로 치면 골조로빵 반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손반죽을 할때 힘들다고 대충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빵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힘을 주어 반죽해야 합니다 만약 반죽이가 없어 빵을 못만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몸으로 때워서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거칠어진 반죽을 잘 맺혀 매끈해지고 탱탱해졌다면 버터를 넣어 다시 반죽해야 됩니다 버터가 들어가면 만들어 놓은 글루텐 골조가 무너지니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치대야 됩니다 저는 요령이 없어서 기본으로 12분 버터를 넣고 8분 반죽에 뜹니다 저처럼 소금빵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일부러 노동을 하시는게 아니라면 사드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20년 같은 20분의 반죽 과정이 끝나고 반죽을 실온에서 1시간 발효시켜 줄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으로 기분 좋아진 반죽이 두 배로 붉게 잘 방치해 두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찔렀을 때 반죽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잘 된겁니다. 20분의 노동이 헛되이 되지 않아 다행이네요. 부품 반죽을 그릇에서 꺼내 칭찬건 빵빵 때려주어 가스를 빼주고 반죽을 12동분 할 겁니다 저는 보통 반죽의 총 무게를 측정한 후 원하는 개수로 반죽량을 나눴습니다 반죽무게가 907g이고 12동분 할거라 개당 75g씩 분할하였습니다 반죽을 분할한 뒤에는 둥글리기를 해주고 20분간 휴지를 시켜줄겁니다 반죽을 휴지하는 이유는 반죽의 탄력이 떨어지고 유연해져서 보다 성형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소금빵 모양으로 성형을 할 건데요 처음에 굴릴 때 물방울 모양처럼 한쪽이 뾰족해야 더 이쁜 모양이 나옵니다 밀대로 밀어주어 40cm 까지 늘려준뒤 버터를 넣고 잘 말아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지만 밀대에 반죽이 붙거나 너무 세게 밀어 반죽이 찢어지지 않게 주의하고 성형하는 동안 다른 반죽들이 마르지 않게 천이나 면포로 덮어주세요 저는 밀대로 밀었을 때 끝모양이 뾰족해야 더 예쁜 소금빵 모양이 된다고 생각해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었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면 정없어 보일 것 같아서 한번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성형한 반죽도를 오븐에서 따뜻한 물과 함께 1시간 2차 발효해줄겁니다. 를 반죽의 발효가 끝나면 위에 소금을 뿌려주고 200도 오븐에서 10에서 12분간 구워주면 버터향의 존재감이 강한 소금빵이 완성됩니다.